자신을 융합디자이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공감을 얻어야 되고 그 클라이언트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리서치라고 하는 일이 이 디자인계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헌조사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흔히 얘기하는 언맨 니즈가 무엇이냐 하는 거를 꿰뚫어 볼수 있는 어떤 통찰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용자의 어떤 그 니즈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리서치 중에서 사용자 리서치와 트렌드 리서치가 저는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책을 많이 본다는 거는 뭐 교수니까 개인적인 루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가면 하여튼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제가 어떤 특정한 하나를 관심있게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와서 사진을 보면 제가 봤던 그 포인트 옆에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가도 진득하게 아니고 계속 주변 사람들을 뭐 하는지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래서 집사람이 저랑 같이 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디자인 발전소라는 책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쓴 책이고 그 저는 제 관계가 무지하게 좋은 관계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야 네가 말한 너그 의미를 너는 아냐? 제 자아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실그 책을 쓴 건데 제가 생각했던 단어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라고 설명을 했던 데에서 오해의 갭이 컸던 거예요 정의라는 단어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라고 딱 정의를 하니까 이게 너무 머리가 깎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라고 하는 거에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의를 가지고 디자인을 이렇게 풀어나간 책이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발전서 제가 이제 뭐 인간공학 전공이고 또뭐 디자인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여행용 러기지 같은 거를 해서 그 샤플의 진 대표는 또 중국의 생산을 하는 네트워크를 잘 갖고 있으니까 사제간에 만나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열어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왜 왜냐 했뭐 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는데 아니 뭐 교수가 남는 게 제자밖에 없는데 돈 많은 제자,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진 대표가 워낙 비즈니스 감각이 좋아 가지고 그뭐 생산도 잘했지만. 가격 책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사실은 상상외로 대박이 났고, 결국 이제, 결국 디자인은 보기 좋게, 그리고 쓰기 좋게 해서 가격 좋게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디자이너라고 보거든요.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 이제, 뭐, 지도를 펴놓고, 이제, 현장 답사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끊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들어있는 뭐 하천과 언덕과 산과 뭐 이런 자연적인 거를 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지역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택지로 개발하고 여기는 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모임을 MP라 그래요. 그니까 마스터 플래너, 플래너즈 도시 전문가, 뭐 디자인 전문가, 교통 전문가, 뭐 기술 전문가, 뭐 이런 한 1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 구획을 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한 구획별로 이제 공모를 해요, 이걸 개발하는 신도시 개발하고 하면 아마 보이시는 그림이나 이런 조감도는 비행기나 벌사의이뷰에서 아파트 전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평, 평생 평 그거 한 번도 못 보고 준 경우가 대반인 에요 그래서 그 전체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단지에 사는 살살 살, 살려고 하는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그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그 사람들은 가족이 몇 명이고 뭘 하는지 그런 거를 거꾸로 스타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자 그리고 모든 사이니지도 이 인간 휴먼스 케일 레벨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행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입주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부터 거꾸로 바텀업으로 진행을 하자 한 것이 인간 중심의 그런 그 공공주택에 대한 컨셉이었고요. 서울에서 가장 저는 애착이 가는 건물은 저는 이 DDP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WDC 세계 디자인 스토 서울 총감독을 하면서 이제 이게 계획이 돼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훨씬 이 건물을 보면 그 애착도 있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니 서울이 뭐가 있다고 세계 디자인의 수도가 되느냐. 이, 이태리도 아니고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뭐 뭐가 있어서 세계 디자인 수도냐라는 질문을 이 비판하는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완성이 된 도시에 부여하는 타이틀이 아니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그 많은 포텐셜 그러니까 유형의 포텐셜, 무형의 포텐셜을 다 총괄해서 여기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좋은 수단이 들어갔을 때그 도시가 세계적으로 디자인 수도가 될수 있는 포텐셜이 큰 도시에 주는 타이틀이지 디자인이 끝났기 때문에 <웃음> 주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많이 했고요 저는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디자인은 목적이 아니고 어떤 수단이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 전략적인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디자인 쪽의 비즈니스의 키워드는 CX입니다, CX.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UX, U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BX, 브랜드 경험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회자, 회장님들은 관심 없어요. 다 CX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어리언스. 소통을 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많은 다양한 경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좋다. 다 경험해라. 그 다음에 책 많이 읽어라. 이세 가지.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